난 어차피 그림자 망토로 좀 숨을 거다. 태상 선수 표정이 굉장히 찡그러졌는데요. 자, 어떤 도적일지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. 퀘스트 도적이일지 아니면 독도적이일지 아니면 신화 목조르기 도적이일지 그림자 망토 독도적이겠죠? 독도적. 네 가능성이 가장 높죠. 전 개인적으로 요즘 나자크 핵센 버전보다 네그 초소 쓰는 버전이 좀더 좋은 것 같던데 제가 내도 돌릴때는 네네네네 워낙 주문을 이제 많이 쓰는 메타다 보니까 네. 그래서 요즘 확실히 트로그들이 좀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도 음. 대피하지단 먼저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죠? 대피하지단 대피하지단 시체 되살리기 대피하지단 대피하지단 뭐 이런 건 가능하겠고요 물론 이제 시체 되살리기 말고 한 장에 더 암흑 주문이 들어와야겠지만 잘라주면서 수행원 네 이번 게임에선 좀 다를 수 있을지 빠르게 수행원 내주고 있습니다 손패 스트레 살리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, 또 수행원 잡아주고 싶긴 할것 같거든요 그래도 단독인가요 그래도 단독 일단은 단독 네 이러면 수행원이 사실상은 3뎀 짜리 하수인인 거죠 1뎀 늘려주고 본인도 2뎀이니까 8장 정도 사, 세력 올려주면서 데미지 2데미지씩 들어갑니다. 굉장히 좋죠. 땡땡땡. 갈치와 디렉. 디렉. 아, 칼로 일단 잡아줄 수 있고요. 오, 새를 조금 더 나도 달리나. 음, 나도, 난 어차피 그림자망토로 좀 숨을 거다. 태상 선수. 표정이 굉장히 찡그러졌는데요 앗! 이거 상대방 딜카드 많은가 보다 앗! 이거 상대방 근위장투 있나보다 음. 눈치채죠 태상선수도턴오턴 네. 노음 내는 거는 확정...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롱 능력 또 노는 거 확정이겠죠? 그쵸? 렇죠그 시체대살리기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처럼 보이는데요? 파악한 아, 간일. 일격? 허허, 사기 마비 독, 길이늘었어 가지고, 오 면서 움은 결국 에는 잡 고요. 아, 이거 쓰레몬 딜 정말 많이 넣었 어요. 시체의 되살리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좀 봐야겠는데요. 아 근데 네. 어차피 노움도 말이 나와도 킬각이 안 나니까 그냥 본인이 역킬각 당할 가능성을 없애고 네. 베네딕투스 무난하게 던지거나 아니면 영능 트럭을 하거나 이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. 필드락이 돼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그냥 베네딕투스 가주네요. 이제는 슬슬 그림자 망토 쓸 때가 됐죠 물론 그림자 망토가 두 장인 건 아닙니다만 이번 턴에 한 번쯤은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미지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? 5뎀 4뎀 9뎀 3뎀 12뎀 출혈을 세장 뽑아야 되는데 불가능하고요 어 진짜 해보나요? 하면서 그림자 망토 아 이건 그냥 마나가 남아서? 네. 네 해준 거예요 물론 데미지를 넣기 위해서 만화 효율을 생각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텐상 선수가 할수 있는 판단은 필드를 좀 깔아주는 선택 정도밖에는 없습니다. 금장토가 어?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금장토를 또 찾아야 되는 고스트 선수고요. 역킬각을 볼수 있을 만한 카드. 현재로서는 약간 애매하죠. 합그 출혈 두 장. 을 만약에 뽑는다면은? 그게 유출기 3장 뽑아야 네어 맹독? 어, 4가 1격 딜카드? 어 출혈! 나 아, 되지 않았나 딜? 이러면? 이될것 같은데요? 3..4딜 이러면 됐죠? 출혈 네됐어 3딜 킬과 와 이게? 한 번에 이렇게 다 뽑아서 아 태상 아, 선수도 따라서. 고개를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고스트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3대 2로 4강에 진출합니다. 아, 야, 월병이는 아, 수... 세상을 찾아서.